마지막으로 공통공약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김명진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1번 시너지의 양캠퍼스 공통공약에 대해 이가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이가연입니다. 이가연 기자, 시너지의 주요 공통공약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통공약은 인자셔틀 예약제, 그리고 고전명저와 창의융합 과목의 수업 내용 일원화를 통한 학습의 질 향상입니다. 그럼 인자셔틀 예약제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공약은 인자셔틀 예약을 통해 시간대별, 요일별 수요를 파악하여 셔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통합엘스의 운영으로 인자셔틀 수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좋은 공약 같아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정책공청회에서 양 캠퍼스 선보니 같은 대답을 내놓지 못해 학우들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달랐나요? 인사캠 시너지 측에선 자리를 예약하는 형식이 아닌 수요조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각캠 시너지 측에선 버스를 예약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네, 양캠퍼스 선봉 간에 소통이 부족해 보이네요. 네, 또 탄력적 운영에 따른 증차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학교 측에선 인사캠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증차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너지 측의 답변은 달랐나요? 교무처와 협의한 결과 예산면에선 증차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인자셔틀이 증차된다면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변화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공통 공약 중 하나인 고전 명저와 창의 융합 과목 수업 내용 일원화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1학년 직권배정 대상인 고전명저와 창의융합 과목의 수업 내용을 일어나하여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수업 내용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창의융합 과목의 경우엔 이미 수업 내용이 일어나되어 있습니다. 또 고전명저 과목은 담당 교수님의 전공에 따라 수업 내용이 달라지는 형식인데요. 창의융합 과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네요. 하지만 고전명저 수업 내용이 일어나된다면 학우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현 가능성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부총장님은 고전명저의 주제 통일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너지는 이와 관련해 학교와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네. 학사 운영팀에 문의한 결과 담당 행정실과 논의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완전한 수업 내용의 통일이 아닌 대주제를 통일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약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번 선본에 대한 논란들 정리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너지는 후보자 최초 등록 과정에서 자각캠 선본원이 임의로 추천인 명부를 수정한 부분이 발견돼 그 등록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재등록 과정이 있었군요. 다른 논란은 무엇이 있나요? 자각캠의 정책집과 유인물에선 표절이 발견됐는데요. 또 제출한 선본색과 다른 색의 홍보물을 사용해 시정명령 및주 누적으로 총 경고 2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경고 3회 누적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또 인사캠에선 코로나19 관련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16일 인사캠 시너지 선분원 중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랬군요. 밀접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는 나왔나요? 선분원 중총 30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고,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선거 유세 일정에 차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사캠 정 후보 강보라 씨와 부 후보 하주영 씨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사과격리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정돼 있던 합동유세를 비롯한 인사캠의 선거유세가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됐는데요. 한편 확진자의 동선에 인사캠 선본의 술자리가 포함돼 하구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너지의 양캠퍼스 공통정책과 선본 관련 논란에 대해 이가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